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제가 데이어 서버에서 초과집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 하드위 서버에서는 채강집을 많이 지었었는데 어, 이번에는 어, 들력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초가집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들녘집 초원집, 광맥집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맥집 같은 경우에는 어, 채굴기가 옆에 달려 있어 갖고 주기적으로 이제 광물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초원집은 축사가 있어서 동물들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들녘집은 목판이 어,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이제 다른 집들은 이제 모판이 두 개씩 있는데, 들력은 이제 모판이 세 개가 있고요. 사실 뭐, 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광맥집의 효율이 좀 좋다 보니까 광맥집을 많이 지었었는데, 이게 광맥집이 너프를 좀 많이 먹게 돼서 사실상 노동력 효율을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데이어 서버에서는 모판을 어, 세 개를 돌릴 예정입니다. 이제, 어, 들어가는 재료는 어, 마력이 깃든 청사진 그리고 건축물 통합 관리 증지 그리고 건설용 벽돌 묶음 어, 건설용 기둥 묶음 그리고 건설용 공구 묶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력이 깃든 청사진은 어, 집 도면이나 아니면 텃밭 도면 이런 거를 분해를 하면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통합 관리 증지는 루루 상점이나 아니면 생활 점수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용 벽돌묶음은 이제 석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기둥묶음은 목재 그리고 공구묶음은 철주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 만드는데 50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어에서 저도 이거 어, 모으는데 어, 엄청 힘들었고요 <웃음> 그리고 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초가지붕 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고요 뭐 업그레이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자 근데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이제 초가지붕에 뭐 설치되어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이벤트로 받은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가구들은 다 철거를 해서 수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마당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 식생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 식생도 증발합니다. 그리고 뭐 보증금 어, 미리 납부한 거는 어, 환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음 철거시 주민 기여도가 초기화됩니다. 뭐 이런 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요. 지표정이 각인되어 있는 경우 각인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정 레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충전해 놨던 생산비용은 증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생산비용을 전부 다 쓰시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어, 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어, 고의 황금망치를 하나 더 추가로 넣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고의 황금망치는 자파상인이 1골드에 판매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아나 차강집 지워버렸다. 아. 여러분 이러면 망합니다. <웃음> 아 들력집 지우려고 그랬는데 데이어 서버에서도, 들력집이 아닌 체강집을 지어버렸네요. <웃음> 그래서, 요 들력집 같은 경우, 아, 들력집은, 어, 여기 옆에 있는 요 모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판이 세 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사실상, 뭐, 체강집이나 아니면은 뭐, 초원집도 모판이 두 개가 있어서, 음, 크게 성능이 떨어지진 않는데, 어, 아무래도 이, 채강기가, 어, 이제, 노동력 효율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모판을 세 개를 꾸준히 계속 돌리면은, 어, 채강집 보다는 들력집이 효율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들력집 집을 라 그랬는데. 이래서 지기 전에 두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그. <웃음>